h 가만히 휘입니까 보통? on, Hang on, 은 a n g on, Hang on, Hang on, Hang on, h a 로 g o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드레일러 a n g on, Hang on, Hang on, Hang on, Hang on, Hang on, 갖 a n g on, h a 출근이 경우 드무니까 가격이 편해요. 이게 휘어요. 이게 왜 휘어야 되냐면요. 이게 아니고 다가잖아요 그럼 뭐가 빠지겠습니까? 네. 입마가 빠지거나 입마가빠져요 이거는 단가가 15,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 자전거마다 가게들데 보통 2만원 잘안넘어가요 이거는 보통 뭐듀라이스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뭐 디아이톤은 90만 시씩니까 이 프레임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많겠죠? 그래서 이놈이 있는 이유는 이게 휘어라고 있는 거예요 휘어자이이 <웃음> 둘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휘어랑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 빠집니다 바퀴 빼고 여기 볼트 두개 제거하면요 여기 작은 볼트 그럼 이게 쑥 빠져요 근데 웃긴 게 터치 못된 게 회사들이 이걸 다 틀리게 만들어 놔요 프레임만. 회사마다 틀려요? 회사마다 틀리고요 회사 모델마다 다 틀려요 저 윌리어 틀리고 자이트 틀리고 어, 아이삭 틀리고 저기 는엘리어 틀리고 다 틀리고 이자전거를 오래 타고 싶으시다 자기 자전거가 너무 잘 맞다 하고 나는 이 너무 좋은 가격에요귀한거 자전거를 나는 손에 얻었다 이걸 한두 개에서 한개 정도를 미리 챙겨 놓으셔야 돼요 행어는 이거 없으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까 손님도 오르카라고 하는 자전거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아, <웃음> 못 타게 돼요 아못 보여서 이걸 못 보여서 아. 저거는 행어가 따로 빠지는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 다 분리됩니다. 행어가 분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MTV 타신 분 중에 티타늄 자전거 타신 분들 행어가 티타니이랑일체예요 아. 티타늄은 휘었다 펴가 용이하거든요. 응. 응. 근데 응. 카본 같은 경우는... 저거는 저거... 이미... 거. 조금... 행어요? 네저세딸인 이거요? 행어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까? 그렇게 생긴 게 없어요. 어디 네, 무슨 자전거입니까? 에디 그 무슨... 목스요. 디 목스 이거 어, 없어요? 보고 왔는데 저게 어? 없어요. 진짜요? 정신만요 <웃음> <놀람> 행어 없는 게참좋 보는데? 행어 음, 아, 안 들어갈 뭐, 수도 아, 없는데 그 아, 아, 뭐, 음, 검색이 네. 입시운데, 아, 행어는 검색이고 은색이 있어요 이제는 네. 아, 아, 네. 네. 네. 네. 색깔을 네. 둔 이유가 같은 자전인데 행어를 두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하나는 무은 거, 하나는 딱딱한 거를 달아 놔요 딱딱한 건잘안 위는데 한번 깨지면 같이 뽑아집니다 무은 어. 애들은 세팅을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망가지면 이드리를 완벽하게 구하고 지갑 희생을 합니다 <웃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정하게 만들어내요 이걸 뭐 가공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없는 경우라면 이제 이베이 같은 데나 우리 해외 구매 같은 데 이걸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이트 찾아가지고 이거 내 모델하고 이 모양만 대강 불러주면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줘니 자전거 오래 탈수 있는 이게 많이 생겨서 t s 이 발전하는 이거 y b e t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안 하시는 게 sure. I'm n 십니다 <웃음> 하지 마세요. 손에 기름 묻고 e i 니 not 지거나 변속이 안 됐을 때는 먼저 이렇게 다시 sure. I'm n 이놈이 지금 체인하고 이 스프라테이션 일자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